Surprise, m o 보스 이름이 뭐냐고? 로스야 로스 로프, 그그 그거 있잖아. 그에스코드는그 다섯 명인가? 몇 명의 그거 밖케 있지? 마케이지? 구중 하나인데, 그래 맞으세요 이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네, 할수 있어. 난난난난난1 0난할수 있어. <목소리> 와야지, 잠깐만요. 아니, 이거... 아, 이거 누하 택시도 있을 것같다 저기요 어, 뭔월 찾을래 오늘 휴가야 오늘부터 휴가라고 어. 오오 오늘 휴가라고 완신 씨 이걸 어 와 씨발 뭐야 다울킥 아 이거는 맨 끝으로 아 개빡센데 이거 펜타키헥사키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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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마음이 들어. 어, 잠지 Surprise, motherfucker.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자 잠깐만, 자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이거 기둥을 그걸로 두자.